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어, 미국 국가정보위는 2040년 온난화 등내의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식량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. IMF는 전세계 48개국에서 식량위기가 심각하다고 발표했고 요그 다음에 존 바이든 대통령은 50여년 만에 식량안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.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곡물자금률이 세계 최하위 또 농약 사용량이 선진국의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. 어업 의 농촌은 고령화로 농촌이 소멸되는 위기에 몰려있고 요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고 식량 안보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식량 자급에 적극 동참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. 여러분 한 끼의 샐러드도 식량입니다.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식량 자급에 유기농 가든에 동참하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.